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칼에 찔린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06-35896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1997년 2003년 각 교통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당해 약관 규정에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 사고를 담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04년 5월경 택시에 성명불상의 승객을 태우고 가던 중그 승객으로부터 칼로 충되는 흉기로 온몸이 찔려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위 교통제의 유형 중 2항의 전담 부분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며 이때 교통기관의 운행은 자배법상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망인은 그 소유의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 중이었으므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그 운전 중에 승객이 흉기로 망인을 찌른 가해 행위는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